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봉축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고 전북 불교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4월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열린 이날 기원탑 점등식은 탑밴드 난타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회의 영산작법, 헌공 삼교일회, 반야심경, 참불가, 축사, 법어, 점등, 발원문 낭독, 탑돌이,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봉축기원 탑점등식에는 공동 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상우스님과 태고종 전북정무원장 진성스님, 조계종 십체교구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 태고종 전북교구 스님들,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송아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 각급기관장들과 불자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목소리> 진성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등불을 밝히는 의미를 깨닫고 지혜 등 나눔의 등 희망의 등을 밝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는 부처되는 세상을 열기 위해 봉축기원탑을 점등하게 됐다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마음을 합해서 나갈 때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는 올해부터 하루 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전주역 광장에 봉축기원탑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릴 계획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지금 득불을 밝히는 의미는 깨닫고 올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등, 낭내 득 지혜 등을 밝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불심으로 이겨내는 슬기롭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성 교학에서는 바로 비로벗계를 깨닫고 보연 행운을 실천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되고 함께 되는 그러한 동일 법성의 동체대비의 세상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땅이 가장 평화스러운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부처되는 세상, 그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늘 기운 탑 정증식을 공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모든 사람 박시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서로서로 웃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나갈 때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로 바꿔지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그날까지 기도하고 묵묵히 정지해 나갑시다.